하나님 나라 24강 약속되는 메시아의 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어, 짧지만 <웃음> 어, 이전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나머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사십절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30장에서 33장에 이르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중에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다위시라 불리는 통치자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인데, 될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만방을 심판하신 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셔서 만방에 흩으신 홍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자비의 새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리실 것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중 하나가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이 사제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찰하고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영하신 분을 알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게 주어진 계시 내용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인식하면서 멀리 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특성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 언약적인 배려 가운데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속성과 그분의 약속의 영원성 등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확신 있게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약속한 이 언약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과 다 연계돼서 나타나는 그런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언약에 기초한 어, 기도를 늘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그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에, 이루실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 일하심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런 언약의 내용을 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로서 말씀의 계시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아, <웃음> 행동으로도 분명한 그 선지적, 그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계시했는데요 어, <웃음>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어,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장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 강한 감명을 받은 것은 바벨론의 그느부갓네 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아주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가 이게 시드기야 한 9년 정도 됐을 텐데요. <웃음>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8, 9년 됐을 때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그의 숙부 아나도세 토지 그 한때기를 한 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그것을 사라고 하자 그 밭을 즉시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그 땅을, 고향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셔서 다시 <웃음> 돌리실 것을 분명히 나태는 그런 의미로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아주 꼼꼼히 그, 계약을 하고 매매증서를 두부 작성을 해서 서명을 하고 증인들로 하여금 임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매매 당사자들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바로에게 주고 그에게 보관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장의 멸망될 위기에서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참으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바벨론에 대한, 그 바벨론에 대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자로서 이와 같은 행동은 어쩌면 아주 모순되게 비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전에 역사를 귀히 여기고 현재계 게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 개, 어,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주 고고한 어,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공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로서 그 역사의 원인을 그 심는 그런 신앙의 자태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멸망의 그 위기 속에서도 선지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 선자의 이런 행동에 대비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에서 보면 하나냐 거짓 선자가 나타나죠 하나냐의 그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몽, 몽해를 꺾었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목에 있던 몽예를 나무 몽해를 꺾어가지고 철몽해를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해가 차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자기 임의로 어, 인본주의적인 예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렇게 늘 급박한 상황에서 회복하시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 주님의 경영하심 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것이 언제든지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적으로 편파적으로 어,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언어가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성도 아주 부족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웃음> 철저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요. 철저히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뭐 신약에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선자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 있다 게시록에 보면 이 거짓 선자들의 행태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게시록 13장에 보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이 거짓 선자의 행태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3장에도 나옵니다. 13장이 그 우연히 일치가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16장에 보면 아주 아 계시록 16장에 보면 너무 잘 묘사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웃음> 대접장이, 대접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16장 13절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근에게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웃음> 그 아주 세 가지 더러운 영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 선자의 입 거짓된 것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게시록 강의를 하면서 거짓된 것들은 항상 참 것들을 흉내낸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같이 자기가 흉내를 내고 그리토와 같이 흉내를 내고 또 성신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흉내를 낸다 이 거짓선자의 역할이 성신의 사역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 거, 그, 거짓된 것들의 그 짐, 짐승이 이제 그리토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이게 여기, 저기, 게시록 13장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가는, 부활도 흉내내요. 부활도, 하나님의 경영에도 참여하.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들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토를 알고 성신을 알지만 그것을 껍데기만 취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차원에서 모든 직분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토의 그 사역에 순종해서 자신의 일을 한다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거짓된 것들은 뭐, 아, 예레미야가 이제 금년에 죽을 것이다 했듯이, 이제, 그, 7, 그, 그, 7월에 그날, 그의 7월에 죽게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어미로운 심판을 현재적으로도 받고, 이제 미래적으로도 받을 건데, 미래적으로 받는 내용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마귀하고 짐승하고 거짓선자가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사단의 그 영을 받아서 사랑이 없이 그 거짓 예언을 한다. 실제 뭐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아, 결코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 일을 하는 거죠. 이런 행태는 뭐 오늘날로 치면 참된 목사하고 거짓된 목사들을 투영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무튼 아,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영하심에 순종해서살아갔다그 그것, 그것, 그것을 행함으로 이제 여러 수치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에 대한 약속을 이제 보장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했겠는가? 백성들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아의 선자, 예레미아 선자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와 그의 선자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하며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그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멸망의 찰나에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도단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서 말이죠 현재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변치 않는 낮과 밤의 약정처럼 확실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당대에 내려진 심판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통일성과 그 완전성을 조금만 주의해서 생각해 보면 이, 이런 이 아, 예레미야의 요구에 대해서 얼마든지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의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 의한 심판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절망의 늪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젖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을 받아서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왕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판 중에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음에 그걸 기꺼이 받아야 했던 거죠 그게, 그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그 시대의 구원의 상징적인 존재물로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지 그의 메시지에 소망을 가지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소명 1장에 보면 그를 파괴하는 자로 또 세우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범죄한 자그 나라가 파괴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회복으로 건설된다 하는 그 분명히 그것이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분명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해서 그그 그 구체적으로 그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따라야. 했던 것이고 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결코 사변적인 것이거나 호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남은 자들에게 분명히 위로를 주고 답을 주는 그런 희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땐 아상을 벗고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들의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보이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멸망이 다가오고요 사망이 코앞에 닥쳐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일하게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웃음> 예레미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적으로 포로 귀환해서 성취가 되지요 그 예레미의 25장에서 예고한 대로 그 나라가 한 번도 출애굽 이후 가난 안에 들어와서 쉬어 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0년의 그 기간이 차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29장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대로 이제 606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536년이 이제 7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때 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 이사에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그 회복해 줄그 존재 고레스에 대한 분명한 예고가 나와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포로 귀환에서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2차, 3차까지 더 나와 아, 다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 게시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공평성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또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역사와 우리의 자신과의 관계를 확정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 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빙자하여 철없는 자들의, 철없는 그 자만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용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공유에 의한 현재적인, 현재적인 징계나 시련을 수용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궁유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부응하는 삶의 자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와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리도의 모빈 교회로 존재하는 자들로서 당연히 이제 그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웃음>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웃음> 그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우리의 처지가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은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반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한 그런 것을 현재적으로 그대로 증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어, 주님의 공평성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가게, 가게 에, 가고 있다면 당연히 이 속에서 어,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코 자만할 수 없고 말이죠 결코 게을를 수 없고 현재적인 징계와 시련을 능히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잘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의 현재적인 경륜에 대한 게시를 자신이 소속된 질서와 역사적인 환경에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를 받은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일과 우리 자신이 교회 아로서 받은 역사적인 사명과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의 구원은 교회로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직임을 받아서 행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형성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 이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결핍됨을 알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임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왕로로 타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부활생명을 갖은 자들로서 이 일에 가장 주력하고 살아가야 된다 개인의 뭐 앞날과 비전, 꿈 그리고 또 자기의 장밋빛 그런 그런 미래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이제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 루시 그 위경 속에서 참 조롱받을 만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 살았던 것처럼 이, 이 험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주님께서 소속 되게 하신 그 교회적 질서 속에서 주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잘 누리, 누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열매를 그 현재적으로 잘증험하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로서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약속의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참된 자태를 구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